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왕입니다. 하이. 오늘 배울 컨텐츠는요. 어... 좀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접했던 이제 멀리서 봤던 그런 이제 스포츠긴 한데 이 스포츠를 소개시켜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민호 선생님이십니다. 아, 박수, 박수, 박수. 예, 예. 어... 아 신경전이요 처음부터 예. 아예 <웃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WWA의 어, 어, 극동 아시아 에비급 챔피언이고 어, 프로레슬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는 인사를 차으로 시작하거든요 예, 프로레슬러는 인사를 차으로아 그러면 제가 한번 경험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이제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되게 그 살살 때린다 뭐 안아프기때문에 아, 맞아, 그런 인식이 네.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은그 관중들한테 저희 액션과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력으로 항상 칩니다. 전력으로? 대신에 이제 다치지 않는, 다치지 급소를 않게. 피해서. 급소만 피해서 네. 전력으로 와. 그러면 은 제가 먼저 좀 보고 싶은데 이거 같이 진행해 주실 선생님또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현재 그 저희 WWA라는 단체에 어, 월드 헤비급 챔피언이시고요 와, 월드 예. 챔피언. 어, 경력 26년에 베테랑 프로레슬러이신, 예. 네. 홍상진, 예, 챔피언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이고, 네. 어, 어, 어. 우리 홍보이사. 아, 그, 홍보한 그. 제가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제가 잠깐 손을 봤는데. 진짜, 진짜 그냥 아파트랑 싸우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냥 가다가 그냥 아파트가 쳐다본다고? 아파트, 자동차, 트럭 뭐 이런 거 앞에 트럭 있으면 어, 반갑다, 반갑다 한번와해으세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 먼저 타격부터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타격은 기본적으로 찹 같은 게 있는데 역수평 찹 이렇게 아. 때리는 것도 있고 <웃음> 네. 오, 이렇게 이렇게 네, 앞에서 앞에서 네. 리와 어, 옆에서 어 이렇게? 네. 어, 어, 이거 어, 한번 어. 살짝 보여주세요 오빠 어. 네. 아, 어. 네. 목을요? 네. 왜냐하면 급소는 피해서 네. 전력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야, 가... 가... 급소를 피해서 잘지내이게 네. 목이 네. 한번 살짝 맞아 봐도 될까요? 가서 잘살살살이가오로 찍으면 안 돼요 네. 반칙 등각으로 등각으로 살살왜왜왜 불안한데? 하나 <웃음> 아, 둘셋오오런 식으로 어 아, 근데 기분이 좋은데요. 좋아요. 진짜로 해줄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네. 네. 찹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오. 오나 이자 네. 네. 네. 이상하다. <웃음> 아니 <좋아>? 기분이 <웃음> 이게 네. 기술이니까 그 기,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 기술이니까 기술이니까 딱 맞아도 어기 분이 <웃음> 괜찮네. 네. 그럼 일단은 이 찹과 엘보를 배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슬램을 배울 차례인가요? 슬램. 기본 기본적인 게 바디 슬이에요 슬램. 바디 슬램이에요. 기본적인 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 아. 이게 와, 기본. 와여기있아어 괜찮아요? 오. 연기 아, 아. 진짜예요? 아. <웃음> 아 괜찮으세요?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어저한번 해주세요. 네. 아. 오케이. 괜찮죠? 네. 지금은 이제 선수가 비선수니까 이거 찾아내야이고 찾아해요. 선생님, <웃음> 아, 진짜? 네. 제가 한번 또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선생님 체중은요청치 <웃음> 진짜 커서. 저 배고? 배고? 오케이, 배고? 배고? 배고? 얼마 안고배요 배고? 이고배네 너는 하루 며칠은 처음이거든요? 아 씨, 이거 그냥 아프네? <웃음> 어... 괜찮아요, 형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어, 힘거 휠이 있네. 아, 이 맛에 풀 아, 렉슬링을 하는구나. 세 네. 번째 기술, 빨리 배울까 네, 슈플렉스. 슈플렉스. 어, 네. 슈플렉스는 이건 이거 못 따라할 텐데. 뭔데요? 이거는 네, 그냥 일단 보여주기만. 네. 보여주기만 네. 할게. 그냥 넘어간다. 자, 보세요. 한번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네. 네. 오! 오오오오 아! 우와. 와, 그러면은. 이걸 하겠다고? <웃음> 제가, 아니, 제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들어 올리는 것까지만. 서로 아, 아, 돌려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오, 이렇게. 오. 오.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릿치지 마. 와, 이거 뒤로 한번 넘어보고 싶은데. 해볼까? 에? 에? 괜찮아? <웃음> 아 나야 좋지.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죠? 그다음에 서브미션 아, 서브미션은 이제 당할 만하죠, 그렇죠? 네, 네. 헤드락, 한 번, 네, 헤드락 네. 한번 걸어주시죠 여기를 관자놀이 있잖아요? 네 응? 이거.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실제로 네, 옛날 격투기에서 헤드락으로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태근 얘기 좀 발달하기 전에는 해드라고 그냥 이렇게 당겨가지고 네. 완력이 좋은 거 어, 이것도 하고. 세게 세게 하나요? 한번 해드릴까? 아, 한번 살짝 살려주세요 네. 살짝 인사 인사 치고 인사로? 아이고 오랜만에 봤다 요, 이거 요 뼈로 예이 간자놀이 예어안 보여 간자놀이 때문에 간자놀이 이렇게 응아아 이렇게 지금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왔어, 지금. 지금. 아, 지금 못 봤어 지금 아금못 보고 왔어요 힘 많이 안 들어 안 좋죠? 어, 어. 한번한번더야너 웃어? 너 웃어? 너, 너, 아, 너 아, 웃어? <웃음> 관자놀이로 하나 둘셋 <웃음>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네 그럼요 이게 참을랬는데 <웃음>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네 네. 웬만한 타종목 챔피언들 많아지고 다 소리 지르고 왔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웃음> 소리가 나와요 자동으로 여기서 한 번씩 한번 당해볼래? 당해봐 아, 그래서. 네, 네. 관자놀이를 하나 둘셋 <웃음> 제일 유명한 거, 새우껍기. 새우껍기. 이거 뭐예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클 넘기고, 기도려봐요 너무 딱 들어갔어요? 다리 걸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땡겨서, 아, 들어서, 응, 어, 어, 어, 어. 태초 셋 태초. 아, 어, 세게 뭐, 뭐라고? 아, 어, 되게? 뭐야, 어. 뭐? 아, 태초야지. 이런거 <웃음> <웃음> 왜 탭을 안 쳐? 아이 쳐야죠 아치는거예요아안에시는게 네. 아니고? 아픈 줄 모르니까 제가 또 쳐야지. 이제 우리가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제 배합 봤는데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경기를 만들어보는게 어떨까요? 누구랑요? 홀스킹 홀스킹이랑 누구랑? 샘프 아 아시아 챔피언이라?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경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laughs> Ah uh -huh. 자 일단 저의 상대이셨는데 챔피언 방어전을 성공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우 <웃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어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뜻, 뜻밖의 상대를 만나 가지고 좀 고전을 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웃음> 이거 진짜 다음 에또 붙으면 제가 뽑겠습니다. 이거. <웃음> 아, 너무 잘했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프로 레슬링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오늘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스포츠도 맞고 엔터테인먼트 맞고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말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 어디죠? 어, 지금 인천이랑 부천에 어, 체육관이 있고요. 어, 그냥 격기도 옆에 네, 체육관 네. 이곳으로 오시면 우리 챔피언님도 들볼수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레슬링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광산! 홍상진 김민호!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